가나의 혼인잔치 어느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잔치집에 도착했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 예수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여기 잔치산 좀 먹어 오늘 실컷 먹을 수 있겠는데 여기요 포도주 한병주가요 포도주 참 맛있네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일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떡하죠?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찾으시네 똑 떨어졌어 아이고 한두 병도 아니고 당장 어서 사와 큰일이네 예수야 어쩌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대로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정결례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있군요 모두 물을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은 왜 항아리에 갑자기 물을 부으안 하시지?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인데 마리아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시잖아 얼른 물이나 퍼에머 우리가 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나 가득 부어보세요 둘, 넷, 여섯, 끝 예수님!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! 이제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세요 예! 일꾼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어요 세상에 물이... 이봐! 보여? 밖이 나만 먹는 거 아니지? 그래 조용히 해 일단 가져가 보자 나도 떨린다고 야, 포도주 맛이 참 기가 막히군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하, 그렇습니까? <웃음> 다행입니다.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이게 웬일이오? <웃음> 좋은 것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잘 입었나 봅니다. <웃음> 저거 무리였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나 서기 잘했어. 그러게 말일세 물을 포소주로 바꾸시다니 대단한 분이셔. 이런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네.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습니다.